Come and t r u s somebody e 보조위한한 빛자국이 시계 끈을 높게 만들어 oh yeah. 도대체 나 번째만 알면서도 걸어 이게 운명이라면 위험을도괜찮아 너의 독에 죄해버려 불안해마저 을날게나봐오 oh, 이젠 이곳이 변해 물방울이 맺히기만 해도 햇빛이 깹치해 머무는 이곳 아무리 에서한 발자국 또 너에게로 접근하게 So